바바밤밤단광공 a 조선판 이거 저기 진 b 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리소스팩인데요 이게 제 홈에 떠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댓글을 달아버렸어요 ba 고맙지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진 a 님 반응이 또 괜찮으시길래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웃음> 라이트 소리가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연비가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아니 근데 바쁘시나요. 뭐가 지금 변한 게 있나요? 뭐 검색 모두 표시 중 제작 맞다 맞다 여러분 이거 설정 들어가서 언어를 문화어로 바꿔야 돼요. 살가죽 돌아가고. 바꾸기 꾸밈 눈 깔나무 원이래 질감 보따리 이거지 네. 이 느낌이야 네. 상호작용 수용주기 벌레 보고하기 반동분자 보고하기. 라이트솔 반동분자가 탈북했습니다. 라이트솔동무가 오락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케빈 동지가 돌시대 혁명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마침 이런 리소스 팩도 껴... 뭐, 뭐, 뭐, 뭐지? 그... 질감보따리 이렇게 바꿨으니까 저희 예. 한번 최대한 코쟁이들 말 안쓰는... 이 컨텐츠인 건 어떨까요? 컨텐츠 방금 썼잖아 <웃음> <지금> 방금 그 <웃음> 그런 오락인 건 어떨까요? 어... 동무 영어를 쓸지 말자는 거간? 마습메다 <웃음> <맞습니다>. 오케이! <웃음> 뭐가 좋습니까? <써메까>? 아 오케이 벌써 <웃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웃음> 경고합니다 입시다어 둘이 타입시다 아유 또. 아우 또 만드는 거봐 둘이 타기 정말. 싫대 아유 정말 밉상 밉상 저기 타면은 언제 남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웃음> 어? 우리 지금 남쪽 방향 바향... <웃음> 어? 우리 지금 남쪽 방향이다 어, 도대체... 남쪽 도대체... 방향 우리 근데 양이 있다! 양이 있다! 양이 있다! 저 반동분자 양만 잡고 가면 되는데 이거 그양한 마리가 바로 미제의 속임수이디 빨리 오지 못하네? 왜... 넌 그럼 괴기 먹지 말라 괴기를 어떻게 먹나? 우리 수령동지를 어떻게 먹냐 이말이야 <웃음> 돼지를 어떻게 먹냐 이말이야 소다 소! 이런 건방진 괴생물사냥 혁명과학 달성! 이야. 박수치라! 박수치라! 저기 마을이집이! 어디? 마을이집이! 마을이집이! <웃음> 고기만집이 고기만집이 고기만집이 고기만집이 고기만 영어 쓰면 뭐 벌칙은 정한 거 없잖아요, 아직. 어? 그럼 추후에 정하는 거 어떨까요? 추후에요? 아니, 이때 정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불이 붙는 집이. 그러면은 <웃음> 왜 웃어? 빨리 올라가, 집이. 어, 저기 마을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 근데 하트가 하트가 아 근데 하트.. 어 잠깐만 하트도 쓰면 안되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벌칙을 정해야돼 안그러면은 이거 계속 쓰게 생겼어 생각없이 영어 한 단어당 돌 100개씩 캐는거 어떻습니까? 으이돌 100개는 너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영어 한마디 할때마다 예를들어 그거를 다이아몬드다 그럼 다섯 글자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은 다이아 다섯 개를 캐야돼 2D 동무! 네? 어! 우. 영어 써지비! 아이 투디도 영어로 쳐? 그러면 이렇게 뚜르디로 해, 뚜르디. 나는 그럼 개빈으로 해줘, 개빈. 개빈과 뚜르디. 뚜르디 좋다, 뚜르디. 뚜르디 좋다, 두릅 값과. 어? 뚜르디가 나한테 순간 이동을 하라오. 안돼 안돼 안돼. 순간 이동 안돼. 주인 자격이 없지비. 이거 근접망 게임. 파! 근데 안 켜져 있어 그거. 사기 오락 다시 열 집이 동무 우리 진짜 북조선식으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올바른 생각이지 비 아주 사상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지 비 맞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살이 사려고 채우면 안 된다! 아, 그럼! 이제 뭐합니까 저희 근데? 할거 없지 비 <웃음> 실제 북한도 할거 없지 않간! 할게와 없네 할게뭐 있네! 꼬입하기. 남치마기 남치마기 동서지기 여기에 예쁜 집들이 많구나 여기서 나의 집은 어디가 될 것인가? <웃음> 궁예인데? <웃음> 궁예가 왔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군인인데요 <웃음>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었구나 본인인데요 <웃음> <웃음> 굴을 찾아야 되는데 굴 아오지 아오지 와 어디 양 아가치가 여기에 지금 <웃음> 서버에 들어와 있나? 어? 어? <웃음> 아이씨 <웃음> 두개옐로오실라요 네네 이미 찾아놨습니다 와우. <웃음> 깊다 깊어? <웃음> 넓다 넓어? <웃음> 혹시 나쁜 짓하면 잡아갑니까? <웃음>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면좋 이거. 이일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 거이어 이거, 이아 이거. 이 부리지 말라. <웃음> 방금 좀에 이거. 이두 개. 거 이건 두 개. 음? 이건, 음? 두개 음? 이건 두 개. 이건 두 개. 솔직히 이건 두 개. 혹시 지금, 광석을 찾은 것이요 내래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 금광석을 찾은 거 아니가? 말해금라금디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가야 되는 곳이냐? 다가오지 이게... 말라. 지 이를 알려달라 아! 아! 어! 안돼 안돼! 아! 살육 기집이 내내 진짜 용서 안한다 아, 알았어알았어 어. 야! 하지마! <웃음> 하지마! <웃음> 미친 간나 하지 말라오! 그손 멈추라! 니 <웃음> 네, 미쳤네! 니 네, 미쳤어! 니 네, 미쳤어! 깨진다! 아! 님 미친 거지. 아! 아! 소 아! 아! 아! 장군님 시 곡괭. 뭐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아! 아! <웃음> 금강석의 보석이야 일단 대선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칸. 나 벌써 두개깠집이 욕심이 많구만. 우리 다한게나누는거 다 아니가. 알겠간알겠간은다 <웃음> 이제 이 맘대로야. 지옥에 가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황천길 가야되지 않간? 황천길? 일단 내가 여기서 딱 건축가 상태 상태 수령님 동상 건축 보호를 위한 막을 바른 조금 녹슨 잘린 동계단 흑요석 어디있어 혁명적인 심층함은 뭐야? 어? 흑요석! 흑요석 그냥 흑요석이었어 얼음보숭이는 없는 말입니다! 부시돌과 쇠돈 오 새로운 세상으로 지표면 불러오는 더욱 혁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오 이번 모의간 지옥수정 음. 동해번쩍 서해번쩍 끔찍한 자본주의 요새 이 녀석들! 이 여기 녀석들! 여기서 돈을 벌고 있었구만! 이 녀석들! 어 저기있다! 오! 어? 네네 어? 이게 맞... 필요하디! 이게 뭡니까? 아 나! 아나살려준네 아! <웃음> <웃음> 날래 그! 아이씨 두리파라! 두리파라! 준비 동무 나오라오! 혁명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 막대기, 우활활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활은 우리의 의 꿈은 의 눈을 만들갔어. 이끝세의의 눈을 던지면. 어디로 간? 아, 어, 아, 어, 어, 어. 저쪽으로 가면 우리 이제 끝 세상으로 갈수 있지비. 아, 이렇게 뜨 어? 방금 너무 굴렸어. 어? 이거 어디로 가? 어, 밑으로 내려가지비. 아, 더 밑으로. 내가 밑으로 내려가지비. 아, 더 밑으로. 쭉 그... 밑으로 내려가지비. 이리로 오시라요. 오, 어, 나 발견했지비. 와우! 어? 당은 동물을 내... 항상 감시합니다. 안내하라오, 동모. 쪼그로요 여기가 바로 아오지 땅굴 나내 무더치비 드디어 무더지비방은 항상 자네를 감시하고 있디 조심하라우어 다른 사람이었네 아..안녕하세요 나, 배신감들어. 네, 최돈신 발이 하나있네 여기도 미. 여 미. 기도 미. 여기도 미. 여기도 미. 여여기가여기가 미. 여기도 미. 여기도 미. 여기도 미. 여기도 미. 여기도 미. 여기 화를 쏘라오! 음. 화살이 없 아이 꺼내지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반짝! 두두두두두두 두! 우리 수령님 축지법 스집이 형님을 털미도 꼬멍기래 국가적 혁명 과업 달성, 지옥 돌맹이로 나를 감싸 달라오 간나 내려오라. <웃음> 방지거로. <걸어. 웃음> 간나, 간나, 간, 간나, 간, 어, 간나, 어 간. 간첩처럼. <웃음> 간첩처럼 무슨 과업이야? <웃음> 화살 맞추는 거. <웃음> 끝그 세상 룡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r A 이 때리면 돼지비? 대 we 비 e l 비비 o u Did you b 비 때리지비 o 세상 반동분 d 전쟁이 b 만 그래 남 y 이야 집이 가 집이 집이 이 집이 우이집2 8이집 집이 5 3이집 집이 나이가 집이 집이 집이 집이 집이 집이 집이 집이 집 요거 룡알이네다 룡알 룡알! 내래 동무가 말한 오락자가 보인다오 대화 다 집어치어라오 이런 것은 오락인들은 어차피 이런거 다 넘긴다오 깐나세리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봐주면 섭섭하겠구만 그래 네가 오락인이라오 동무들! 혁명적으로 일어나라오 프로젝트 창립모의간 프로젝트라니 head of minecraft. h e l e n h a n g 어, 연비야. 너 남친 지나간다. 저 남친한테 내가 지금 처맞아 죽었는데? 어우, 나쁜 남자네.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어떻게 막아 봐! 아! 널 죽이는 게더 빠르지. 아 <웃음> 자꾸 갔나가 눈동자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니네. 니 눈길을 a. 주니까 그런 거 아니네. 북 <웃음> <웃음> 아무튼 진유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o 큐